장식, 장식. 덩 그렇지. 아, 어, 그렇지. 이 장수도. 어 지금 하고 있어요. 저 카메라 돌아가는데 언니 때문에 지금 잠깐 똥해 놨어요. 이게 네. 잠깐 음. 아, 이야아니아 잘한다. 촬영은 팅도잖아 이해가 안 된다. 똥 통하지 못한다. 오, 글자이, 오. 오. 오, 잘한다. 아, 나 어제 미스트 잊어버렸거든, 언니. 나. 오늘 10시까지 접근할 수 있을까요? 하여튼 빨리 끝낼 거예요. 이제 쉬는 시간 없는데. 그러니까. 일산 가야 돼서. 일산? 네. 뭐야, 콜택시 불러 드릴게. 오, 찾아줘 얘는 10시 반에 가야 버스 탈수 있대요. 음. 오케이, 오케이. 버스 탈 때문에 아무리 뛰어도 사고 가리니까. 좀... 얘, 문제네. 너도 자 준비 갑니다. 네. 준비 갑니다. 이게 끝나야지 병아주니까. 이제 부짜이 들어가서 네, 마무리. 아 응. 어, 아니면 또다이 있으면 해줘도 돼. 기다리다 뭐 이런 거. 병, 병. 알았어요. 똥. 응. 노란색이 잊지 말아야 돼. 똥. 예. 어차피 똥안 하면 못 알아듣는 거니까 못알아들을건할 필요가 없어. 네. 그렇잖아. 오케이. 네. 자, 떵! 이게 기다리라는 거죠. 오는 우리 우로 다 바뀌는 게 현상인데 이게 16세기에 우리 한글의 대부분이 지금 우리가 오로 쓴 거인 게 우로 대답했다고 한글학자가 저한테 얘기해 줬어도 안 거야. 아 그때 내가 들었어야 되는 어, 그러니까. 16세기라고 하는 거는 상당히 조선시대인데 16세기라고 하는 거는 뭐야? 세종대왕의 말씀이 자꾸 이해가 되는 거지. 왜냐하면 600년, 1440년 기준 에 한국말, 중국말을 어떻게 해요? 표준을 교, 교과서를 딱 잡은 거야. 근데 교과서 따로 현실 다뤄뿐이야. 교과서 따로 다 가는데 세상이 아니거든. 언어는, 오늘 우로 갑니다. 그래서, 자, 똑같은데 먼저 이것부터 할게요. 다섯 개. 우리 오늘 또 숫자도 공부해야 되니까 다섯 개예요 다섯 개. 5개. 그러면 이것도, 오, 오. 오, 오. 도란색 오, 오. 오, 오. 딱그 감각적으로 나타내야 돼. 자, 오가 정말로 뭐예요? 오, 오. 어, 이렇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우? 안 돼, 안 돼, 안 돼. 못하나못해아 어, 오. 우우 우우 오할때 오자도 못치겠 나도 자도 우우 우우 샹우 샹우 샹우 이게 AMP에 있는 거야. 오우 오우 샹우 샹우 이게 오전일까 오일까 와! 조명한 이 대천재들 대천재. 대천재들 대천재들 <웃음> 와 샹우 샹우 오우 어? 아 샹우샹우 와시하오 <놀람> 그렇지 그렇지. 아 그러네. 자. 샹우. <놀람> 오전, 오전 오전 인사. 어. 오하오 <놀람> 인사. 음, 음. 자. 샹우. 샹우. 샤우샤우 샹우. 샹우. 샹우. 샹우. 샹우젠. 샹우젠. 샹우젠. 오전을 보자. 젠. 어. 젠보견자니까 짜이젠. 짜젠 재견이 건 어, 재견이 야, 재견이야. 아, 아, <놀람> 아, 자, 아, 두 번째 자. 짤. 재수할 때. 짜이젠. 아 쭈게 두개 홍서홍서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오, 오, 오, 오, 오, 오짤짤짤짤짤짤짤오짤짤짤짤짤짤짤짱짤짤짤짤 완전히 달라요 오전 만짤시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짤 그렇지. 짤짤짤짤다짤짤 자, 샤무, 첸 샤무, 첸시자 샤무, 첸 샤무, 첸 우우. 우우. 우. 우. 우 추, 추추추 초보할 때, 첫째 할때 다. 추추 오. 추, 추우. 우 자, 루. 루. 루샹. 루샹. 이게 뭐예요? 인도. 로상. 로상. 길이예요. 어비슷해서 가까이 로사. 가서. 기름기. 자, 루샹. 루샹. 많이 쓰는 말이오 엄청 맛있어요. 자, 루샹, 루샹, 귤류 샤오, 샤오, 샤오신, 샤오신, 샤오신, 샤오신, 샤오 마음심, 작은 마음. 샤오, 샤오, 샤오미, 샤오미, 샤오미, 샤오미, 붓바터리. Right. 그렇지, 그렇지. 중국의 작은 좁쌀의 샤오미가 응. 샤오. 샤오, 샤오, 노란색 샤오, 샤오, 작은 소자예요. 샤오. 샤오, 샤오, 샤오, 신, 신. 소심하다, 소심하다 그러잖아요. 중국말로는 소심하다, 소심하다 그러면 조심이란 뜻이야. 음. 우리는 이게 마음이 작다는 거 거죠, 아주. 음. 근데 결과적으로는 뭐요 소심은 조심하는 거잖아. 섬세. 음. 어, 샤오. 샤오, 노란색, 신, 신, 아이신, 아이신. 아이신. 이게 뭐야? 애신, 사랑하는 음. 마음. 음. 오, 음. 자, 아이신. 아이씨,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조심신 자신, 자신, 자 루샹 샤오신. 루샹 샤오신. 가. 어. 말씀. 아. 친구 보낼 때. 루샹, 자신, 오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똑같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을신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자 자신, 자신, 자신, 자신, 순순 순. 그 손문 선생은 순원이라고 하는 거 순원 자 순순순순로로 순. 오 꾹꾹 복자면 기억을 빼고 오는 우로 바뀐데순경은 비읍이야 이게요 순경은 비읍이에요 자푸푸싱푸싱푸 행복이에요 푸푸푸푸 녹색 푸푸 너무 잘해요 푸푸 쿠. 싱쿨러. 이거에 수고했다고. 쓰라리가 이거. 약 먹을 때쓴 거야 자 쿨. 매우 진짜 싱. 싱쿨러. 싱쿨러. 매우 싱쿨러. 오. 싱인데 아까 마음도 있었잖아요. 똑같아 발음이. 매우 진짜도 있잖아. 아, 매우 신하고 마음 신하고 똑같아요. 발음이 똑같아. 싱. 아, 싱. 그리고 오는 아우로 바뀐다. 요것만 알면 오늘. 끝나는 거예요. 오는 아우라는 <웃음> 건 뭐냐면 이거예요. 자, 마오. 마오. 마마 하오. 하오. 하하하하 대단하다 대단하다. 자, 바오. 보오 후자는 후였어. 바후. 바 아이니. 워 아이니. 워. 바후니. 바후니, 빠후니 내가 너를 protect, you, I p r o 보호해 주겠다는 거지. 제일 좋아해 이걸 중국 사람들이, 특히 여자들이 제일 좋아해 이 말을. 바후니. 아이보다 아. 바후니를 더 아. 어? 믿을 만한 사람이야. 그럼 음. 네 바후니 이게 와, 아, 바후니. 어, 어. 내가 너를 어. 네. 바후어? 바후 네. 네 바후 와. 네가 날 보호해 줘. 그우 와. 와, 바후니. 바후니. 어. 어. 바꾸어. 보호. 난 너를 보호하고, 너는 나를 보호하고. 우와보바 보호. 바꾸어. 루샹 루 바꾸어. 바꾸어. 루꾸어 바꾸어. 바꾸어. 로꾸어 바꾸어. 바루어바꾸와 이제 깨우쳤어깨우쳤어 됐네. 자 따루. 따루따루너 따루. 따루? 어디 있어 따루따루자 음. 루샹 루샹 <료> 기대 기대 있어 루샹 <료> <놀람> 자 다시 시작 마오 <놀람> <하우. 놀람> <하우. 놀람> 하멀멀멀멀멀 아. <놀람> 아. <따오. 놀람> <uma>. 오, 대단해요 멀멀멀멀멀 좋다 멀멀멀멀멀멀멀멀멀멀오멀멀 명령 보고합니다. 아우로 다 바뀌어. 자, 빠오! 빠오! 까오! 까오! 빠오오빠오오 ABS 브레이크처럼 딱딱딱 친 빠오까오! 빠오! 빠오오빠오오단이 정도면 중사람보다 더 잘하는 거지. 만 하면 복근 오, 살 빠져. 빠오 빠오까오! 요 그러니까 중 다이어트를 말로 해요. 빠오까오! 빠오까오! 빠오까오! 빠오까오! 빨간 거니? 음. 까오. 까오. 높다. 까오. 잡다. 샤오. 샤오. 까오. 가오 오. 대단해, 대단해. 대단해. 오. 대단해요. 자. 요거 너무 잘하니까 이걸 할것같아요중사람은 기도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독어라는 사람들. pray. 프레이, pray를. 기도를. 이건 알아야지. 상식적으로. 자. 오모 오모 모모 유무유무유무유 네? 아우로 돼야지. 어, 다시 까오. 시작. 떠오 빠르게. 떠오더 빨. 빠르... 진짜 발음 진짜. 완전 정체. 완전 똑같네 완전 똑같아 자, 떠오가. 떠오가. 뭐 다기도 해요 막. 그다음에 요것도 써요. 자, <목소리> 치. 기도해.